안녕하세요, 세영입니다. 저는 파워 인팁입니다. 오늘은 인팁의 특징 5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집순이다. 저는 아기 때부터 약간 모태 집순이처럼 집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고, 그냥 약간 실내에서 노는 걸 좋아했고, 약간 뒹굴거리기라든지, 그냥 TV 보기, 집에서 영화 보기. 아무튼 뭐 실외 활동보다는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선호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혼자 굉장히 잘 놉니다 그리고 인팁 특징 두 번째 뭐 하나 빠지면 엄청나게 파고듭니다 약간 세미 전문가가 될 것처럼 엄청 파고들고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식에 대해서도 책도 여러 권 보고 거의, 거의 책을 외울 정도로 많이 본 책도 있고 기업 뭐 차트를 분석하든지 아니면 기업 자체를 분석하든지 뭐 그에 따른 재무제표 보는 거라든지 막 끝도 없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. 뭐 하는 꽃이면 뭐 영어 공부도 그랬고 주식 공부도 그렇고 뭐 그림을 제가 취미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인팁의 특징 세 번째 세 번째 낯을 많이 가려요. 낯을 많이 가리고 그 저는 극아이고 극내향형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처음 만나는 관계를 조금 어색해하고 불편해해요. 근데 저도 이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고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어릴 때는 진짜 많이 낯을 가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,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발달을 해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약간 연기하는 것처럼 낯을 안 가리는 것 뿐이지 사실 속은 엄청 낯을 가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게 너무 난 너무너무 너무 오글거리고 약간 그런다는 거지 그 낯선 그 하하하, 하하하 아네 맞아요 하하하, 하하하 그렇죠 하하 이래야 되는게 지금도 오글거려서 손에 땀이 나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거를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인팁 특징 네번째 혼자서도 잘 놉니다 이게 집순인 이 거랑 약간 인과관계가 있는데, 연관성이 있는데 혼자 냅둬도 잘 놀아요 굳이 집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혼자 노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카페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혼자 카페 가서 뭐 맛있는 커피 마시고, 뭐 카페 구경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핸드폰 하면서 뭐 인스타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집에만 있으면은 좀 식상하니까 동네 유명한 카페지 같은 데 가보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 시간도 때우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혼자 잘 노는 편이에요 그리고 인팁 특징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어 인팁은 다른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조금 관심이 더 있는 것 같고 이게 의도적으로 남한테 아 무관심해라기보다는 관심이 타인이나 다른 일에 그렇게 많이 안 가는 느낌? 만약에 회사에서 세영아 있잖아 어느 팀의 부장님이 뭐 이렇게 됐대 대박이지 막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아 진짜 대박이다 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건 약간 제 관점인데 제 기준에서 남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거는 다 뭐랄까 우리 다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각자 각자 각자 각자, 각자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각자만의 생각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생활패턴이나 생활방식 어 생각방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크게 뭐 관심을 갖고 그런 생활패턴에 뭐 제가 고나리지를 하거나 뭐 훈수로 두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해요. 약간 존중하는 의미로 그리고 크게 남한테 관심이 정말 없는 것도 맞습니다. 다른 일에도 관심이 없고